빨날 차차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머리부터 발끝까지. <목소리도> BANG! <laughs> b 자 t 자 e Bitte. b 인성 문제였어? 아니, 을준비했지 국어 현지.